이 와이파이백 카메라를 어플을 다운 받겠습니다 이 와이파이백은 참고로 어 어린이 보호용이나 치매 어르신 그리고 어 장애자분들 보호용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어 요새 에 혼자 계시는 분들, 싱글 분들이나 또는 호신용으로 어, 사용을 하면 좋겠죠 어, 불법적인 부분은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KC 인증을 받은 음, 합법적인 부분인데 좋은 쪽으로 어, 활용을 하기를 바라고 사용자들이 위에서 이 부분은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플을 다운받는데 플레이스토어에서 P2P 라이브 P2P LIV P2P 라이브 캠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이 제일 위에 있는데 열기하시면 이 P2P 라이브 캠이 다운받습니다. 모두 받아칩니다 그러면 플러스 해서 어,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이 와이파이가 지금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를 잡혔는데 이거를 다이렉트로 잡으실 때는 어, 앱스에 들어가셔서 설정에 들어가셔서 연결 인터넷을 지금 이, 이 카메라로 잡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니까, 여기 중에, c m p 로 시작되는 이 카메라 아, 와이파이입니다. 해서, 연결 중 해서 연결 상태 확인하고 나옵니다. 자체, 이 가짜 와이파이죠. 이 카메라에. 다이렉트로 무전기처럼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하고 나옵니다. 무시하고, 바탕화면에 나가시면 아까 설치한 P2P 라이브캠이 있죠. 그래서 이 P2P 라이브캠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고, 플러스를 누르시고, 카메라 추가, 이제 처음 추가하시니까, 그러면 여기 QR코드를 찍어도 됩니다. QR코드를 이와 같이 찍으면 바로 이 QR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젤루 이 상단에 온라인하고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 그리고 뛰어넘다. 그러면 바로 영상이 지금 실시간 이 영상이 이와 같이 지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시죠? 이처럼 영상이 지금 현재 실시간 영상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하좌우 자유자재로 이 카메라 렌즈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어 자동차 백밀러나 이런 부분을 자주 그 망가뜨린다 그러는 분들이 이 카메라는 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초소형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분은 절대 사용을 하면 안되고 어 사용에 예, 공익적인 부분이나 또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 또는 계약서나 서류작성시 꼭이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면 상호 협의하에 예, 영상을 남기면 좋겠죠 예, 이건 참고로 KC 이 승인을 극적으로 받은 어,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저 어, 어, 화면이 나오면 온라인이죠. 지금 온라인 상태인데 뛰어넘다 화면에 이제 화면을 무시하고 설정 잡을 때는 온라인 상태에서 우측 톱니바퀴를 누릅니다.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그리고 고급 구성에 들어갑니다. 고급 구성에 들어가셔서 에이... 그리고 어... 포맷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SD 카드 녹화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로 밑에 포맷을 누르시면 SD 영상이 포맷이 됩니다. 연속 녹화를 누르실 경우 연속 녹화, 예약 녹화, 움직임 녹화를 할 때는 예약 녹화 또는 알람 녹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포맷 sd카드 포맷이 제일 좋겠고 포맷을 누르시면 sd 메모리에 들어있는 영상이 정보 포맷이 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